세각천카 LH로다가 칠카 드라이크딱 맞춰주고 사실 더블라이너 이런 애들보다도 블리트 CM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크리스텐센 같은 선수를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훌리발이나또 이런 선수도 들 있다 보니까 첼시 자체가 그건 또 이제 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DF로 가게 되면 첼시가 맛있어요. 리디거에다가 키가 너무 작고 티쉘이나 크리스텐센 이런 선수들로 있는데 크리스텐센, 티쉘, 그 다음에 쿨리바리 후한카드라도 이런 친구들은 속력이는 뒤지게 좋을지 몰라도 몸싸움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몸싸움도 안좋고 수비능력 자체도 조금 아쉽기 때문에 센터백은 갈수없고 분리발리 그 다음에 크리스텐센 텐센이었지? 텐센이었네 이 세명이 제일 그거죠 닉네임이 제일 어려워 크리스텐센이 크리스텐센이랑 그 다음에 김영준님 안녕하세요 크리스텐센이랑 쿨리발이랑 조금씩 비교를 해보면서 갑시다 시세가 솔직히 한 20억 정도 차이 나고 속력은 애가 훨씬 빠르고 크리스텐슨 몸싸움 뭐 애가 좋아도 솔직히 이 정도면은 88로 가야 되니까 아네 팀평 가능해요 이거 스커드만 끝나고 좀 해드릴게요 크리스텐슨이 제일 그나마 좀 낫죠 아무래도 근데 쿨리바리는 속력이 너무 느려 그리고 크리스텐슨이랑 그 다음 드사이 드사이이 pwc 애더 몸싸움 와 비쳤다 <웃음> 몸싸움이 사실 키저정도면 상관없고 속력 이 정도면은 그닥 그렇게 크게 상관없긴 한데 드사이 시세가 얼마일까 한 300억 정도면은 한명 정도는 솔직히 몸싸움 드시기 좋은 애가 필요하거든요 추천 감세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드사이 한명정도 넣읍시다 어차피 인네가다 해주기 때문에 토몰리라 그 사이 뒤지게 그냥 한번 가봅시다. 이 정도 좀 넣어주고, 2,000억? 그 다음, 굴리트. 이거를. 파를 가도 되고, LN을 가도 상관없긴 한데. 아, 뒤지게. 그렇네. LN 안 되고. 파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나마 가만, 가만한 게 BTV인데. 그치, BTV. 가지고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로, 세우첸코나, 크레스포. 크레스포나, 드롭바. 드롭바, 크레스포,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크레스포가,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많죠? 이거는 또, 천억이고, 그러니까. 이거 한, 와, 190억. 이게 1 0 0억이고 이게 190억이죠? 에렌 크레스포 정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급여 지금 터시니까 아, 이거 맨디구나. 맨디 라이브. 잠깐만, 쿠르토와 볼수 있으면 보자. 프로토아까지 딱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이거또 수수료까지 깐다치고 봤었을 때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더브라이너 느낌보다도 램파드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미쳤거든요. 더브라이너보다도 램파드 캠이 캡이좀 미쳤어. 한 요런 느낌으로 가서 저거 33이죠. b t v 가좀 아쉽고 발락은 그리고 급여 때문인데 급여를 조금 낮춰봅시다 음, 사실 여기에다 콜 말고도 벤치를 더 많이 가긴 하는데 벤치를 이 친구 칠카중도 하면 딱 이렇게 나오고 아 근데 벤치를은 좀 아쉽긴 하다 이렇게 있으면 아쉬우면은 차리가 애슐리 콜로 가고 벤치를은 좀 아쉽고 애슐리 콜로 가서 쿠루토아를 맨디로 바꾸고. 에드와르 맨디 라이버 지 쓰고 있는데, 진짜 뒤지게 좋아요. 거침 안치우 진짜 뒤지게 잘 맞고, 한급에 이정도. 아. 이렇게 되면은, 크레스포, 크레스포. 스트라이크 존한 번, 그거 좀 볼게요. 드로그바. 크레스포 거의 이 둘이 제일이니까 아까 24인데 안 됐었죠 지금 이 정도 부족하니까 아 근데 또 낭만이 스트라이커 존은 무조건 줄이면 안 돼서 수비 존을 줄여야 되거든요 어 급여 2가 좀 아쉽네 스트라이커 존은 오히려 줄이면 안돼 지금 드롭바... 그쵸 드롭바는 캡보다 이게 훨씬 넓네 요거 드롭바 가지고 아 잠깐만 드롭바랑 스포아 예감 있는데 오른쪽에 예감에다 중거리 이런 것들로 솔직히 따져보면 은 이거 이게 더 좋겠다 에렌이 낫겠다 에렌이랑 요거랑 두개 봐서 그쵸, 근데, 스탯, 스탯이 나을 것 같아. 가속력 조금만 더 빨라주는 게 좋아서.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dd에 드롭바거든요? 그래서 dd에 드롭바 넣어주고, 아이고. 드롭바 괜찮아요. 진짜 지르기 좋아요, 드롭바. 그리고 램파드 이렇게 있고, 이제 급여 3 정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 3을 위디거 줄일 만큼 줄였고, 위디거 한 7가까지만 가지고, 그 다음에, 아, 저 3? 머리를 여기까지 낮추고, EBS가 살짝 딸리는 느낌이, 아, 꽤 있긴 한데, 와, BWC는 포기를 못하겠다. 하고 터무리 롤로 바꿔주면서 아 아니다 그냥 콜 말고 다른 손 씁시다 그게 낫겠다 콜을... 콜이 너무 높긴 해콜 말고도 지금 반환홀트도 쓸만하고 그러니까 아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크로스가 뒤지게 줘야 돼서 어 콜이 좀 아쉽다 가 너무 비싸. 음. a c t u a 딱 지금 줄이면은 바나 홀트가 괜찮았거든요. 바나 월트랙 이 친구 에메르손 에메르손 이 친구 칠카 아 팔카가 저 정도면은 칠카산다 치고 이렇게 보면은 크로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음 에메르손 칠카산다 치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애슐리 콜리랑 비교를 했었을 때 겨우 맞는다 사실 애슐리 콜이 좀 뒤지기 좋긴 한데 그나마 딱국카로 이렇게 보면 좀 맞거든요 8카로 가면 진짜 뒤지기 좋겠지만 에메르스7카까지 하면 이제 급여가 딱 맞는다 7카까지딱 가지고 급여 228아 토머리다 이거 내렸구나 딱 맞죠 230. 이게 맞다, 음. 에메르손에 리제에다가 리디거까지 해주고, 가격대가, 아, 3 0억이네 3,500억 됐네, 갑자기. 오카, 오카. 아, 됐다. 이 정도로 딱 가주면은 깔끔하죠? 음. 이 정도 해주면 2,100억. 그 바로 구매 차이 난다 한다면 이제 한 200억? 어. 2,200억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차이 날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은 맛있죠? 첼시 팀. 2,200, 한 2,100억. 봉구봉구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이 정도가. 이렇게 한번 스크린샷 찍어서 영타님 다음에 한번 들고 와주시면은 제가 체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맞췄던 사람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것 같거든요. 첼시 팀. 지금 그리고 램파드에다 발락블리트 이렇게 있고 드롭바에다 셉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셉첸 침투해주면서 드롭바가 침투했었을 때 뒤에서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딱 패스주고 드롭바가 슈팅 때려버리면 다 들어가요 음. 진짜 웬만한거 다 들어가고 가운데 드사이가 수비같은 경우도 드사이가 딱 진짜 몸싸움 막아주면서 리디거 토모리, 애네 둘도 미쳤거든요. 토모 그 리디거도 애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속력 이 정도에다가 몸싸움도 웬만해서 진짜 나쁘지 않아. 진짜 잘 밀어줘. 그럼 리제에뭐 말할 것도 없고 맨디하고뭐 토모리 터머리 좋고 토모리도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드사이도 지금 드사이는 제가 아까 포기를 못했던게 뒤지기 좋아 수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발락이나 굴리트 같은 경우도 이두 친구 저가 지금 사고 싶은 시즌인데 일단 이렇게 해놨고 근데 사실 굴리트 같은 경우는 btb로 굳이 안해도 lh로 가서 이 친구 칠카만 가져도 나쁘진 않거든요? 케미 지금 철시킴이 갖고 있어요 첼시캠 이렇게 해갖고, 블루스 영원의 듀오, 뭐 이런 거 맞네요? 음. 중골슈팅에다 위치선정? 딱 해가지고, 굴리트 칠카하고 차라리, 저 급여로다가, 아, 이거 올릴 수 없구나. 음. 아까 20이었지. 라고, 아, 차라리 굴리트 이거 칠카하고, 여기에다콜 가면 되지 않나? 어. 셀케어가 그렇네. 애슐리 콜 생각해 봐 여기에다 콜 가면 딱 맞다 어 됐다 됐다 이렇게 가면은 블루스의 심장 뭐 이런 것들 또봤죠 이렇게 가면 되네 드롭바 콜 드사유 리디거 이게 훨씬 나아요 굴리터 어차피 이렇게 가면은 몸싸움에 좋거든요 굴리트 저 쓰고 있는데 진짜 뒤지게 좋아요 칠카형은 국카라고 보고 중골슈팅이 한이 정도 나와주고 속력이가 좀 아쉽긴 한데 몸싸움 120정도 나와주면 수비 디기 좋고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딱 굴리트는 뭔가 b t b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LH로 고강강게좀 나쁘지 않아서 음 급여를 차라리 아끼고 이렇게 가는 것도 훨씬 좋죠 램파드에다가 셉첸 셉첸도 MC랑 저가 다 써봤는데 아이콘 그 다음에 캡 말고는 아 LN 말고는 솔직히 그냥 LH 고강 쓰는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뒤지게 빨라서 그리고 몸싸움이 살짝 아쉽긴 한데 뒤지게 빨라 드롭바에다 램파드 이렇게 있고 발락 발락은 뭐 저가 그냥 좀 지리게 쓰고 싶은 선수고이 선수는. 고강이 나요. 어, 확실히. 뭐, 캡은 LH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캡오카 쓰는 것보다 차라리 LH 팔카스는게 훨씬 나아요. 그 가격이면. 그렇고, 드롭바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2,000억 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한 5,000억 정도로 두배 정도 부르셨다 하시면은 그때쯤에 가셔서 또 팀갈을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 하시면은 또 팀갈 더 멋지게 해드릴게요 이거 좀더 맛있게 할수 있거든요 천옥도